등심 아. 자 이렇게 보니까 얼핏 홍어인지 모르겠죠 홍어 몸통쪽 살인데 예. 어,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기. 어. 어, 자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특별한 게스트분들 모셨습니다. 네. 아, 아, 그래. 이제 뭐금방 40만을 바라보는 아, 유튜버 네, 면상들님 모셨습니다. 아, 아, 갑습니다안녕할거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면상들입니다. 아, <웃음> 사사사. 사사저희 아. 이제 조은 씨를 네. 예, 친구 예, 기영이 네, 네, 네. 네, 네. 결혼식에서 뵙다가 어서 그래서 인사를 하고 한번 같이 한번 좀술한잔할겸 촬영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 네, 오늘 아. 또 자리가 또 마련되게 됐습니다. 이거 아. 아. 가니까 한번. 어휴. 이게 고기가 굉장히 질이 좋아 보이는데 네 여기죠 편성 편성에서 한아 이게 그 잡사장님께서 아. 직접 도축하시에요 <웃음> <웃음> 아, 아직 술한잔안 들어갔는데 아직 일단 제가 잡사장님 또 네. 방송을 봤기 때문에 그래. 소맥 맛있게 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 제가 맞아요. 한번 타보겠습니다 어. 네 아. 그래서 시장도또 소맥으로 예. 예, 네. 예, 하시면 예. 하시면 정말. 하시면. 정말 아우 한 4년 전부터 형님을 봤었는데 아, 네. 같이 지금 먹방하니까 너무 영광이 니요아 아우. 자 슬, 네. 슬그 네. 뭐 알려주셨잖아요 형님 슬에 네. 맞추고 네. 너무 잘 배우지 않았나요? 아우 어우! 어우! 아 잠깐만 어우! 이 이거 괜찮으십니까? 아예 괜찮습니다 어, 따라하지 마세요 네. <웃음> 자 여기 S 끝에 아니신까 <웃음> 네. <웃음> 에스크 yeah, yeah. 아딱 맞습니다 아, 응. 이렇게 좋고. 하면 되게 맛이 좋습니다 어 그럼 뭐또 우리 한잔아사 사사! 사사! 사사! 4 4 4 4 4 4아하4 4 4 4 4아4 4 4 4 4 4아4 4 4 4 4 4 4 4 4아4 4 4 4 4 4 4 4 4 4 4 4 4 4 4아4 4어4 4아아 야맞췄 <웃음> 오버 안돋다아이습네 자, 자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거의 아, 거의, 거의 될뻔했는데 아. 아, 목청을 열어야 되는데 이게. 네, 이렇게 했나요? 아니 이거는 음. 약간 <웃음> 약쟁이들 약하고 저 약간이 형은 약 약한 거 같지 않아요? 아니, 아니 <웃음> 저는 그 형님이 그뭐 가지 아, 죄송합니다. 뭐가 <웃음> 먹을 늦으실 <웃음> 때 네. 어떤 감정이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아, 아 그래서 네, 맞아요, 그거 제가 그거 피셜들이 해보실래요?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 아뭐 이제 난 아무렇지도 않다 아니면은 이제 어이술다 어디로 서 사라졌냐. 이런 <웃음> 그쵸, 피, 네. 해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음. 아 그럼 <웃음> 아, <웃음> 아아.. 아우.. 아.. 한 번씩 가끔씩 먹는 게 진짜 맛있다 우와. 부드럽고 괜찮죠? 와.. 와 진짜, 진짜 너무 맛있는데? 아 그래요? <웃음> 이거 술 드시고 오셨어요? 또, 뭐. <웃음> 아 여기선.. 여기선.. <웃음> <웃음> 와 진짜 맛있다.. 와.. <웃음> 미쳤네 진짜.. 만족스럽다 해다행이네 아, 네. 너무 맛있습니다 역시.. 행성한 후는.. 다른것같습빨아이 아유.. 따라지마세요 명합니다 저데. 네. 이번엔 살짝 세게 타겠습니다. 식성이 네. 형님이 제가 좀 존경하는 식성이세요. 아이고. <웃음> 왜냐면 음. 후리 같은 경우는 네. 초딩인 맛이라 가지고 음. 잘못 먹거든요. 비린 거 이런 것들. 아. 네. 혹시 뭐회 같은 거좀 제가 통화로 말씀드렸는데 회는 그래 조금 드신다고 하시긴 음. 하셨는데. 아 예예예, 네, 네. 있으면 먹습니다. 예, 네. 여기 저희 장모님이. 저기 숙성에 괜찮은 거어 준비해줬다 이따가 아 숙성에 괜찮은 거 있으니까 뭐한번 네. 그걸 또한잔더 정성이 들어 그렇 되죠 어머님이 네. 직접 딱 장모님께서 맞아요. 직접 딱 썰어가지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네. 자 서서서서! 서서서. 서서. 서서. <웃음> <웃음> 목구멍 어떻게 되신 거지? <웃음> 근데 이게 포인트가 목넘김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잖아 요 <웃음> 나는 넘기지 않았다 <웃음>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야, 뭐 내... 아니 이거는 저기 영화 레옹에서 베리올드먼이약 빨고 하는 그 그런 그런 거잖아 이거는. 이건 비염약밖에 안쓴 <웃음> 어, 내가 이런 이런, 이런 그림인가? <웃음> 얘기하다 말았는데 어떤 네. 감정으로 하셨나요? 저 궁금했어요. 아, 요거는 이제 네. 딱 처음에 딱 사라졌을 때그 네. 이거 어, 아이, 어떻게 해야 되나 표정을 어떻게 지야 되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 맨, 맨 처음에 원래 오리지널 버전이 이거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인위적으로 흔들지 않고 네. 살짝 이런 식으로 <웃음> 살짝 예. 어, 요거, 요거, 한번 했더니 나중에 함민관 형님이 네. 그 원래 자기 거아니에고싸가되고연락 <웃음> 아, 해야지, 아, 그거 따라한거 아니냐고 네. 네. 아, 그오해려또 받게 될것 같았거든요. 아, 아 근데 맨 처음에 시작은 아,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까? 내가 <웃음> 이게, 그, 그게 그냥 하면 안 되고, 약간 반을 꺾으면서 해야 될게 앉아갖고, 헐자, 이래.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이거살이 살짝, 살짝, 살짝, 다른 피얼은딱 네. 소맥을 먹었는데 네. 소맥이 안 섞여서 머리로 네. 섞었다. 야. 아, 아 또안섞 이런 피얼도 있죠. 아, 또 재미난 또 댓글도 많죠. <웃음> 아, 저도 한번 해볼까요 서서서. 아, 아, 아, 서서. 아, 서서. 아 우리 또한 분씩, 한 분씩 한번 따라 모네하도한번 네. 탈까요? 네, 파도 네. 한번탈죠 네. 알겠습니다. 아, 와. 항상 똑같이가. 아 이게 숙박이 돼가지고 계속 흔드네아 그래. 한 번에 못 먹게. 천천히 해, 천천히 네. 돼. 둘, 셋. 아니 나. 아... 아니기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요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네, 아니야, 아, 네. 그 아, 아,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아니아아니아아니아아니아아니아아니아아니아아니아아니아아니아아니아아니아아니아아니아아니아아니아아니아아니아아니아아니아아니아아니아아니아아니아아니아아니아아니아아니아아니아아니아아니아아니아아니 그제 아. <웃음> 먹는 거를 보시면 주변의 사람들이 네. 네. 맛있게 먹는다고 하는데 네. 형님한테 좀 예, 점수를 좀 받고 싶어요. 아, 그 어떻게 드시는 거로 한번 제가 한번 좀 직관을 한번 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 보기는 일단 뭐랄까 상추보다는 깻잎을 선호하어요 아, 네. 마늘. 네. 저 많이 안드습니다예 아, 살짝만. 아.. 가 영상을 봤었는데 <웃음> 저런 게 없었는데? <웃음> 저런 거왜 <웃음> 이러면... 아니, <웃음> 보통 먹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에이. 먹기 전에 <웃음> 아, 분명 제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분명 히 먹고 고개 흔드는 이런 게 없었는데 <웃음> 갑자기 급조한 거 아니에요? <웃음> 제가 너무 사실 그 빠졌었어요 아그 제가 뭐 개그맨 동료들 만나거나 숙청에 가면은 죄송하지만은 너무 이게 재밌어서 오늘 해도 그냥 계속 흔드는 걸 했었어. 아 오해하실까 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형이 네. 이제 머리를 흔드는 거는 팬심 네. 반, 음. 우롱 반이라는 것만 알려주시면. 아이모야 엠뷸런스죠, 모르세요? 잔기네 여기죠, 잔주, 네 잔주, 잔주, 잔주, 쏘죠, 쏘죠, 형 따라. 와. 어쨌든. 그럼 <웃음> 형님이 아. 좀 약간 맛있게 먹는 한 모습을 그쵸, 그쵸. 보여주시겠어요? 아 맛있게 먹는또 뭐. 일단은 또. 이게... 네. 아, 쌈을 할, 어, 쌈 때는 네. 이음 조금... 예. 살짝 이제 좀 큼직하게 해서 두 개는 조금... 오다섯개이야 예. 아, 오, 아, 예. <웃음> 고추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매큼한 게 이제 맛있어요 매큼하게 아 쌈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아... 이렇게 해서 예. 딱한세개 정도 딱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와... 이게 딱... 싸서 어 이렇게 먹이면 돼 자, 이렇게. <웃음> 원래 고기 남이 먹은 고기가 맛있거든. 네. <웃음> 아 이런 센스를 또 <웃음> 보이셨네요. <웃음> <웃음> 어 최고다 최고였다는 게 확실한데 눈눈왜 <웃음> <문이> 이렇게 빠지지 <웃음> 지금 매워가지고 <웃음> <지금> <웃음> 어. 아 괜히 또 근데 제가 좀뭐 재밌는 그림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아, 흔히 고래한 행동을 한거 아, 아닌지 아 아닙니다 전혀 아 그래요? 네, 네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아 그래요? <웃음> 빈말이었어 아 그쵸 <그치>, 그 네. <웃음> 알맹이 없는 빈말 아, 네. 아시잖아요 개그맨도는 이제 부모님 건드는거 빼고는 아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마찬가지 않요 부모님 아니, 그렇죠? 건드려도 받아줍니다 아 맹탈이 진짜 엄청 네. 어마어마 원질로 건드리면 안 되지 <웃음> 엄마 몇 기로 오시지? <웃음> 나이 체리급 <웃음> <제비급. 웃음> 아,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딱저 잡아 버리죠. 손이 또 재밌는 또 작정한 선이 있네요. 또. 네. 네. 그렇죠. 아. 왜냐면저몇 상들 또 우리 어머니 버님이 음. 뭐 화려것도 많이 해 텄기 때문에 네. 저랑 다른 데는 그 내적 친분감이 있어요. 음. 그래서 저 이제 술은 적당히 이제 좀 끊어. 그렇죠. 네, 네, 뭐 네, 네. 절대 절대 저 술을 권하지 네, 않거든요. 네, 술잔에 항상 제 기분 좋게 이제 뭐가 되니까 그러가지도 안 네. 하시죠. 아니 이거 안 먹으면 형님 기분 안 좋아요. 아니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 네. 와. 아 솔직히 기문이 있습니다. 이미. 네. 평소에 혼자 드실 때도 이렇게 드세요? 그러진 않았는데 요새는 습관 돼가지고 <웃음> 저도 모르게 혼자 먹다가 갑자기 흔들고 아이 저거 음악 틀어놓으시고 흔드신다고 방송이 끝나고 라이브 방송이 끝나고 남은 맥주를 좀 먹으려고 그랬는데 따르고 약간 유튜브를 틀어왔어요. <웃음> 네. 근데 그냥 또 보면서 먹으면 되는데 먹고 다, 저도 모르게 소리 이렇게 가더라고 <웃음> 화면에. 자사. <그리고 지금, 웃음> 네. 수목방아 사람은 직업병인것같아네미어 <웃음> 그렇죠. 아.. 나를 이게 진짜 될줄 알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 아, 천천히 이제 네, 네. 드시면 될아요하게잘 드시네 아.. 2번 괜찮, 괜찮죠 네. 형님? 네자 조우씨 가세요 아, 어, 저는 이제 못하겠네요 하하하하 <웃음> 세번세요 뭐, 오.. 어, 나쁘지 않네 오.. 네. 네, 그 그만하라고 이 새끼야 지짜 형님 지금 아니 이번 거 흔드는 건 약간 그 저기 인도풍 느낌 그런 느낌으로 자꾸 자꾸 흔들 때마다 컨셉이 다르네요. 자 처음엔 약간 짜증났다가 지금 보니까 살짝 빠져서 이제 이제, 이제 형님이 흔들면은 저희를 따라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흔들 때마다 다 달라요 느낌이 네. 원조가 좀 달라지는 데자 <웃음> 이번에는 이제 등심 주셨으니까 오늘은 그냥 야. 갈비. 야. 갈비도 맛있거든요. 야. 자, 오늘 <웃음> 예, 갈비. 와. 갈비 예. 갈비 덕분에 횡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웃음> 이게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소랑 <웃음> 되게 친하지는 않는데 정말 맛있네요. 아유, 그것도. 아유. 네. 아, 이것도. <웃음> 언제 또 돼지 좋아하시면 좀 이따가 돼지갈비도 시그러면 맛 한번 좀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자, 자 사사사 사사사.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언제 먹었어요 이제? 오케 잠깐 들렸을 때안 따라오셨어요? <웃음> <웃음> 야저 <웃음> 어. 저를 이제 두 번에 나눠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천천히 차분하게. 네. 네네 오늘 아, <웃음> <웃음> 겁나 야. 취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이제는 앞뒤로 가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형, 죄송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아니, 아니 저는 뭐 아니 <웃음> 오랜만에 <웃음> 강적을 만났네요 그러니까요 전혀 <웃음> 기분 나쁘고 이런 거전아그 근데 뭐, 형님이 계속 굽고 계셔가지고 <웃음> 아, <웃음> 아 아니 아니 아니 예, 이게 정말 <웃음> 저는 <웃음> 죄송하지만 <웃음> 저희가 그 예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형님이 워낙 또잔병알굽은 <웃음> 먹방이 버시잖아요 예. 그래서 고기를 맡기고 있는 거야 맞아요 음. 그랬더니 다 태우셨죠? 자, 여기 왜 자리가 이렇게 도망가기 불편하게 되어있냐 저는 여기 도망가기 불편하게 되어있냐 그, 저기, 살면서 가장 <웃음> 큰 두려워가 부모님보다 먼저 가는 게 <웃음> 오늘 진짜, 아니, 되게 효자인데, 큰, 큰 두려워하려고 그래요? 아니,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자, 지금 요거 밀봉이 이제 아예 돼 있는 건데, 그럼 네. 냄새 한번 맡아볼 <웃음> <웃음> 우와. 초강숙 예. 네. 초강숙이요? 네 초강숙이요 아, 형님이 이제 잔뼈가 흥은 유튜버라는 걸 느껴지거든요 지금, <웃음> 지금 조언시켜서 네. 혼자 기다리고 있어요 아, 네, 형님이 이제 장모님께서 숙, 특별 숙성하신 회라고 하시고 네. 쌈 제일 밑에 넣어서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보러 가시죠 가시죠 자요거에 여기 날개 아니라 몸통삼아 하니까 사실 이제 홍어인지 뭐. 잘 몰라요 어, 진짜 모르겠어요 <웃음> 얼핏 <웃음> 보면 <그냥> 광어회 같기도 <웃음> 한데, 한데. 역으로 해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와... <웃음> 가보시죠 오... 장모님께서 직접... 네 저희 아, 이제... 아, 아, 장모님이 이제... 이게 사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요만큼이 <웃음> 굉장히 고가거든요 그래서 <웃음> 어, 이쪽 구하기 힘든 거 장모님이 좀 직접 좀 썰어가지고 주셨는데 이거... <웃음> <오>, 일단... <웃음> 요거 싸서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아그래요 네. 약간 광어, 상... 같기도 하고, 네. 광어 같기도 하고, 네. 방어 같기도 하고. 하실 이제 우리나라 어종이 아니에요. 저 해외에서 잡힌 좀기한 어종인데 아 네. 한국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레드피쉬라는 아 거, 레드피쉬라고 이제 불리는 제 생선인데 요거는 싸서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자 아, 네. 형님 또 이렇게 장모님께서 네. 주신 이제 회를 이거 진짜 아무한테도 진짜 이거. 저도 사실 기회 가지고 잘못 먹는 건데 오늘 좀 손님 멀, 저, 저 멀리서 오셨으니까 그래서 네, 아. 제가 맛있게 이게 사실 이제 고기도 네. 저희가 많이 먹었으니까 플래시하게 저 회를 먹는 게 그렇죠 좀 지금 딱 타이밍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네. 제가 또 네. 외래어종을 이렇게 네. 어, 자, 자 한당 드시고 한번 마시고 한번 마시고 자네사사자사아 쉽게 오는 거 같아 먼저 뭐 먹어봐. 어, 음! 장모님께서 음. 이렇게 또. 네, 아았지 예. 음. 음! 야, 맛이 저. 어때? 이게. 아, 예. 그, 가자미 과인 것 같아. 약간 좀 넓게 퍼진 가자미 과인 것 같은데. 예, 가, 예, 예, 것 같은데? 예. 네. 왜? 아 맛있어 장모님이 장모님이 장모님께서 자, 저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담그셨는지 <웃음> 아니 저기 야... <웃음> 야 이게 어. 예, 아니 이게 예. 안 맞을 수는 있는데, 맞아 예, 뭐, 어, 어, 어떤 뭐 뭐예요 형님, 이거 뭐? 이거 역시 저 회는 이제 저 손님들한테 홍어를 이제 대접받았가지고 <웃음> <정도였어가지고. 웃음> 역시. 아. <웃음> <웃음> 야, 형님 홍어. 야 아무렇지도 않아. 형님 한번. 예, 이거, 예. 이거 이거 여 맛있는데. 음. 야, 그래 얼마나 맛있냐 이게. 참. 아, 어... 잠깐만. 어. 야. 와. 너 뭐야, 남자야 니가? 아. 어... 자, 서서서. 처음엔 서, 서. 잘 몰라, 씹을수록 올라오거든. 아아그 어. 어. 맛이 깊나요 네 에이, 깊죠 야, 예. 깊은 아, 맛죠 왜안 삼켜요? <웃음> 입에 계속 있는데? <웃음> 아우 삼켰다 어 아우 어? 요 <웃음> <아니야>. 어. <웃음> 혹시나 오해하실 겁 저희가 전라도 음식에 대한 그게 아니라 이제 안 먹어보던 거 이제 <웃음> 저희나 아니야 난뭐 저걸 아. 맛있어요 아. 진심으로 그러면 네. 세.. 세개 연속으로 알어 저를 먹어 그럼 생각보다 안 써야 돼 저는 너왜 이렇게 약하냐 안 쎄? 야 입에 비을 까졌나 이거? <웃음> 야, 와, 아난 진짜 이게 딱 먹고 나서 내가 아까 먹었던 아까운 소들이 튀어나올까 봐 그게 걱정했어. 나는 솔직히 아무렇지도 않아. 초강숙성까지. 아, 형이 홍어를 먹어봤잖아. 나는 홍어가 뭔지 알았어만두번 먹어봤어, 새끼. 아따가워나나 그러니까, 모른다니까. 남은 홍어를 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빨개 찍기 없나 이거? 호.. 호전 이렇게 <웃음> 하고앉아어 눈이 좀따갑지하다 우와 아아아 <웃음> 아, 아, 죄송합니다 저 홍어 맛있습니다 이게, 이게 아름다운 건데 이거를 우와 음. 이걸 또눈 앞에서 또 보다니 와 괜찮으세요? 아 이게 면역에 빠지게되면은 아 진짜 이거 없어서 먹는건데 이 정도면 맛있는 뼈이요어 <웃음> 굉장히 잘 주고 맛있습니다 <웃음> 이게 좀 세겠죠? 와 이거 좀 세겠다 이게 어 생각보다 강수인데 그렇게 좀 에... 맛이 생각보다 많이 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뼈가 있네요 같이 어, 여기 안에 뼈 이게 뼈가 단단한 뼈가 아니여가지고 뼈 있는 부분이 제... 어, 제일 맛있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음 <웃음> 아니 죄송한데 <저한테> 저쪽으로는 좀 <웃음> <웃음> 안돼 아, 이제 이거 이거 완치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게 어, 홍어다 하고 딱 이제 알고 먹으면 되는데 모르고 먹어서 모르 모르고, 모르고 먹어서 좀 그렇다 모르고 먹어서 괜찮 오나 진짜, 진짜 미쳤은데이거 음. 뭐예요? 요거 이제 그날개그 가장자리 쪽인데? 가장자리 쪽? <웃음> 갑자기 눈빛이 우수해져 주셨는데? 뭐 슬픈 생각이 음, 갑자기 가지고자한자 사사사 하시죠 오자만비장빛이냐야하핳핳핳핳 야. 야. <웃음> 야, 아. 핳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휴 아 제가 진짜... 몸범거 어쩔 수가 없어요 혹은 병이 혹은 <웃음> 몸 <웃음> 어쩔 수가 없어 야 비싼 거를 뱉트면 어떡하냐 형님 아, <웃음> 네. 이빨에 꼈어 큰일 났다 서서서 아, 이빨에 <웃음> <웃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못 먹어요 코가 어디 있는 요 코는 지금 없어요 없어요? 네, 코는 다음에 한번 사무줄 시작합 아, 아 네. 예, 죄송합니다 사무실로 호기씨 어. 있을 때 조선대 <웃음> 소고기 안 부어주시네 <웃음> <웃음> 소고기 아직 남아있거 오늘 또 어떻게 어떠셨나요? 저는 <웃음> 네. 일단 갑자기 화가 나는데 저기 나는 그래서 이제 형님이 뭘잘못 먹는지가 좀 궁금해요 아. 이런 걸 좋아하시니까 파스타 이런 걸 싫어하실까요? 혹시 아유, 저는. 피카츄 돈가스 잘 먹는 거요 피카츄 돈가스 이런 거에 시하는 거예요. 아유, 아유 피카츄 아유. 돈가스가 닭고기였다는 것도 알고 잘 먹습니다. <웃음> 그럼, 뭘못 네, 아, 먹는 게. 아, 제가 못 먹는 게몇개 있어요. 뭐, 뭐, 알루미늄하고요. <웃음> 아, 예, 예, 저, 책상다리 네. 이런 거. 아, 자, 예. 책상다리, 우라늄 우라, 우라, 이런 거못먹어요 사람. 그렇게 네. 하면 <웃음> 못 드시고. 자, 그러면, 다음번에 는 이제, 저기, 책상다리 물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아, 전 절대 안다는 <웃음> 안안 거예요. 오늘 <웃음> 아, 오늘 저, 저는 개인적으로, <웃음> 평소에 한 4년 전부터 즐겨봤던 우리 잡사 형님하고 합방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 아유. 대한민국 대표 홍기꼴이잖아요 <웃음> 근데 오늘 막상 먹어보니까 홍어가 되게 맛있고, 음. 또 매력있는 음식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재밌었고, 저희가 카메라 꺼지면은 또어 지소란 얘기 좀 나누면서 네. 어한 잔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또 조만간은 또 네, 네.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아, 예. 예, 여기서 저희는 또 음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네. 바이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잡사와 면상들이었습니다. 야, 다구리까지 야 다구리. <웃음> 아, 저 힘을 <왜> <웃음> 너무 주시는거 아니에요? 아니, <웃음> <저, 웃음> <회원님. 안죠. 웃음> 안녕. <웃음> 네, 네.